안녕하십니까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을 살펴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오늘은 동거 친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거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가옥 내에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혈종이란직계혈족과반계혈족으로 구분이 되는데 직계혈족은 다시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으로 반계혈족은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척이란 의미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에 따른 행정해석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주의깊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